안녕하세요. 이번 대림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하임의 아연 디자이너의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30% 계셔서 좀 놀랐었습니다. 대림 미술관에서 하임의 아연 전시는 7가지 사연이라는 콘셉트로 전시 구성을 기획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임의 아이온 디자이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디자인 특징 세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하임의 아이온은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너로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디자인으로 풀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1974년 스페인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자유분방하게 그래픽티를한 경험이 디자이너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피티 작업을 한 작가로서는 키스 에리 토마 뷰와 같은 작가들을 떠올리는데 하임의 아이온은 마드리드와 프랑스 산업 디자인 학교를 다니고 베네톤 그룹의 디자인 연구소 파프리카에 들어가 실무 경험을 쌓은 뒤 2001년 아이온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그는 본인 스튜디오에서 생활용품인 욕실용품과 조명 제품 등을 만들어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에 출품하면서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의 인터뷰 중에 나온 것처럼 밀라노 사람들은 멋진 검은색 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그 사이에서 우수간스러운 컬러풀한 광대 옷차림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습니다. 저는 제품을 볼때 CMF를 기본적으로 보는데 컬러, 메테리얼, 재료, 피니쉬, 가공을 나타냅니다. 이 CMF와 대입하여 하임의 아이온을 디자인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컬러풀하다 입니다. 빨강, 노랑, 검정, 파랑, 흰색 등 채도 높은 원색의 컬러를 사용했고 이 컬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의 반짝임과 플라스틱의 하이글로시 재질, 도자기의 매끄러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표면 처리 등 유리와 도자기 재료와 어울리는 곡선의 깔끔한 마감을 이루어 광택이 나는 반짝이는 생활용품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스페인 출신의 가우디와 비교해봤을 때 공통점으로는 컬러풀하고 타일 등의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한다가 있지만 하임의 아이언의 디자인은 공산품처럼 마감이 깔끔하고 단색의 컬러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가우디의 작품은 다양한 컬러를 모자이크 형태로 타일을 붙여 만든 수공예 작품 같은 느낌이 더 들어 보였습니다. 팀의 아연의 스케치를 보면 다른 제품 디자이너의 드로잉과 다르게 유럽 디자이너의 특유의 곡선이 많고 자유로운 드로잉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한 선은 그림에서도 나타나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품 또한 익슬스러운 원숭이, 가만히 봐도 힐링되는 화병 표정 등 즐거움의 소재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성과 면 색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자 연극까지 하이메 아요네의 상상력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현실로 나와 관람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메 아요네의 작품 특징으로 크로스오버를 들수 있겠습니다. 아요네는 스페인의 공예 장인들과 협업하여 디자인하기도 하고, 과거 바로크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리디자인한 의자도 선보였습니다. 작업 방식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스타일에 21세기의 스타 디자이너라고 평할 만합니다. 직접 디자이한 의자에 앉아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앉아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인 라일리의 어렸을 때 상상 친구인 빙봉은 유아의 상징적 사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일리는 커가면서 빙봉을 기억 속에서 잊지만 라일리의 어린 시절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는 3세 이상이 되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상징적으로 사고도 점차 복잡해지는데 이때 빙봉 같은 상상 속의 친구들을 만들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임의 아이온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빙봉이 떠오르면서 절로 미소가 피어오르고 과거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저에게 인지 전달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되어준 상상 친구들이 그림자 실루엣으로 오버랩 되면서 저도 모르게 과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옛날에 그림 그렸던 그림을 들춰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전시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하임의 아연 전시 관람 후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